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 6, 7절.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7절 한번들읍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어,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음, 이번 그 총선 여러 출마자들을 이렇게 보면 서울의 강남에 보면 이 여러분 태용호 공사라고 아시죠? 태구민이라는 이름 개명해가지고 어, 서울 강남에 출마를 했는데 이, 이분이 처음 출마할 때부터 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죠.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북한의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 신변의 그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아주 큰 이슈가 된 거죠. 뭐 우여곡절 끝에 지금 총선 출마해가지고 아마 경원들이 굉장히 신변 안전에 아마 힘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왜그 사람이 그 북한의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공산 집단. 북한 집단에서 탈출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테러 위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시험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녀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계속 시험하고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아시겠죠? 아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시험은 아 이게 막의 시험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나거나 또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있어지면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가운데 그 해야 되고 기도를 계속하고 또이 예배와 우리 찬양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믿음도 자라날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자꾸 센스티브 그 그런 게더 민감해져가지고 아 이게 마귀의 시험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귀의 시험이 일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알아채는 순간에, 어 마귀가 또 공격하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아내 믿음의 단수가 많이 올라갔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사, 잘 살고 있는가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마귀의 이 유혹에서 능히 이기는 그런 힘도 여러분 안에 있게 될줄 저는 확신합니다. 한스 스미스가 쓴그 추석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험은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시험 뭐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아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분의 얘기는 초창기에는 별 시험이 없대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더 경건한 그런 신앙들이 고양되게 되면 마귀가 더 강하게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처음 할때 처음 나올 때는 별 전쟁이 별로 없었대요. 큰 어, 싸움이 없었다. 싸울 대상도 별로 없었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 적도 없고 그런데.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 시대로 돌입하는가 니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일곱 부족들과 밤낮 없이 싸우게 되고 31왕, 31왕과 끊임없는 대결을 벌여야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우리도 높은 믿음의 단계에 성장하게 되면 과거의 초신자였을 때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마귀의 시험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초신자 때는 별로 없다. 음.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만은이 시험과 유혹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 아,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가난의 그 완전한 믿음의 어떤 그 정착. 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난 일곱족속과 서른 하나의 왕과 대결을 벌여야 했듯이 우리도 이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 대결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제 예수님 그 받으신 첫 번째 시험 마귀가 어 완패를 당했습니다 자두 번째 시험이 뭐냐?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가 어딘가라는 이 부분을 이 제가 제쭉 책을 보니까 거룩한 성이 어딘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성곽으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루살렘 몇번 가보기는 했지만 그거는 못 봤어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성루, 성곽은 보지 못했는데 학자들은 그 성곽이 기드론 골짜기 절벽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절벽까지 포함한 성루의 길이가 100미터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0미터 하면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우리 아파트로 하면 계산해 볼 청수로 아파트 한 층이 한 3m 정도 잡으면 한 30층 높이. 야, 그러면 아찔하죠. 30층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밑을 내다본다. 아마 어질어질할 겁니다. 굉장히 높은 어그 성루 꼭대기에 예수님이 이제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그 절벽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잖아요 그 야고보가 그곳에서 순교를 했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기도론 골짜기 절벽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마귀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자, 이런 이제 유혹이 나오죠. 이제 한번 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귀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자를 명하사 천사를 명하사 뛰어내릴 때 당신의 발을 사품 받쳐 줄 거라고 그렇게 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봐 한번 뛰어내려봐 그래서 천사들의 옹인을 받아서 조금 도 해를 받지 않고 땅에 사뿐히 내려앉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온 세상이 너를 보고 메시아라고 지켜올릴 거다 지켜올릴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응하지 않죠 응대하지 않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마귀에 대해서 쏘아붙이느냐 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 굉장히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잘 해봅시다. 칠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뭐냐?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 말씀 나눌 때 하나님으로 산다와 동의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그 정리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뭘 시험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테스트하거나 맞나 안 맞나 보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입니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뛰어내릴 아무런 면봉도 없고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게 하는 목적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발을 착 받들어가지고 당신이 죽는가 죽지 않은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건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험이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뛰어내렸나요? 안 뛰어내렸나요? 안 뛰어내렸죠. 그럼 왜안 뛰어내렸을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아파트 30층에서 뛰어내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편 91편에 있는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이 전설에 의하면 수년 후에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자기 추종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선 그곳에 섰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기서 예수는 뛰어내리지 못했지만 나는 뛰어내린다. 예수는 뛰어내리지 못했지만 내가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내 발을 받쳐줄 거다 하고 뛰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리고 심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마술사 심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도 같이 뛰어 내리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의적으로 시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자신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테스트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그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 적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죠. 왜 애굽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심한 고생을 우리를 시키노? 왜 우리를 끌고 나왔노?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볼때겉으로는 원망하는 것 같이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시고 내면까지 하나님을 살피시는 분이시라서 저들이 겉으로는 원망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깔려있더라고 자 출애굽기 십칠장 칠절에 보면 그 부분이 분명하게 취족돼 있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저 부분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마음에서부터 시험했다는 게 어디 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를 죽지 않게 가난으로 인도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보자 이런 시험하는 마음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밑바닥 속에 쫙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나중에 또한번 그런 일이 있자 불뱀을 풀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반응이 추려 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불경스러운 생각을 싫어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울에 얹어놓고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마귀는 바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아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막막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게 긴가 아닌가 그런 여러분 의구심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하 그런 부분이 내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계속 충동적 하는 겁니다. 자, 이 마귀의 시험에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가 쉬운데 자, 교회 다녀도 어,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도 별 수가 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도 별 위덕이 없어라고 말하는 어린 신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형편이 몹시 궁구해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은근한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음,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이런 것을 해주시면 그럼 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면이라든지 뭐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뭐뭐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조건을 정해놓고 일종의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래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시험만은 그 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까 안해 주실까 자꾸 하나님을 절질해 보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흔히 그 11조를 가지고 많이 그런 것을 행하죠 왜냐 말나게 보면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11조만 해 봐라 그러면 너희 곡간을 가득히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한번 테스트 해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11조를 가지고 일종의 하나님 테스트를 하는 그런 예를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 초신자가 이 어느 초신자 어느 분이 11조만 하면 하나님이 곡간을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수입의 10분의 1은 꼭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고 열심히 십일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과연 몇달 만에 하나님께서 과연 많이 축복해 주셨다고 간정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의 신앙이 어린 만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갚아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태도는 썩 좋지 않죠. 그렇죠? 그 태도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1 1주를 가지고 시험해 보라고 했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당시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그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인색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예사로 도둑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하지 말고 십일조 해라. 내가 너희 곳간을 채워주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말씀한 건데 사람들이 마음이 하도 악해서 조금이라도 돌려보려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항상 십일조 가지고 시험해보라는 그 구시를 두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너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에도 좋다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치는 어떤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11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어, 여러분 그 11조 하는 대목을 가지고 축복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이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보자. 이 말씀을 저울질 하면 해보자. 그 동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을 아주 어, 거북하게 계신다. 왜냐? 하나님은 스스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룬다. 하나님은 한마디라도 헛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정확하고 틀림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한 이 자구도 땅에 떨어지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못 믿으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이러고 있으니까 딱 들어오는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 시험 받는지 아시겠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대 새로 믿고 순종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 나의 말은 틀리지 않는다 나의 말은 분명하다 그거 딱 믿고 나가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마귀의 말씀으로 인한 시험에서 여러분 능히 이기는 힘이 바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 특히 초신자분들에게 빨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속속 이제 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가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멋대로 뺐다, 넣었다, 붙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마귀가 10편 91편을 인용하는데 아주 교묘합니다. 마치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가 똑같아. 마귀의 이 수법은 태초에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오용하고 어떻게 가감하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를 듯하기인용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시편 91편 그 말씀은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신 말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오용한 거죠. 그러면 이 시편 91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1절 떼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우리 한번 그냥 잠 보지 말고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91편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금방 나타나요. 이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한 아, 요렇게 이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챈다고요. 보세요. 91편 보세요. 일절함을읽시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91편이에요 시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테스트하려고 벼랑 위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91편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근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근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가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천사가 와서 우리 발을 받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귀가 크게 오용하고 있는데 또 가감하고 있는데 적당히 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구절이 뭐냐 11절과 12절이에요 마귀가 요 부분을 이제, 이제 딱한 부분을 뺍니다 자, 11절부터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1절 보세요 이 11절과 12절 전체 맥락이 뭐냐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네 너가 누굽니까? 지준재의 은밀한 곳에 그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기뻐하고 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실이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너를 지키며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놓고그 구절의 연속이 12절은 뭐냐?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줄 것이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구절인데 마귀는 이 구절을 어떻게 높은 곳낭떨어지에 떠서 네가 떨어질 때그때에 발을 딱 잡아가지고 사뿐히 내려앉게 하리로다 이렇게 오용한 거예요 여러분 11절과 12절 낭떨어지 높은 곳에 서서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아, 아 맞습니까? 아니잖아 이게 <웃음> 그죠? 그 마귀는 그런다는 거예딱그한 부분 그한 부분도 그거 빼죠 내 모든 길에서 그러니까 11절과 1 2절 인용하는데 11절에 보면 앞부분만 딱인용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그 다음 그다음 빼먹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자 이거 딱 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바로 뭐가 연결시킵니까?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요 가운데 가딱 빼면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라 이게 중요한데. 그걸 싹 빼고 어떻게 하는가?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딱 붙들어 네가 떨어질 때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마귀가 이 말을 이렇게 뺄끔 빼버리고 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수법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 내가 언제만 이해가 되고 다닐들 이해가 전혀 안되는 것도 안되었으니까 와 아, 이건 내가 잘못 가르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별한 꼭대기에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묘하게 이 말씀을 빼버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적당히 빼버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그러면 적용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대로 적당히 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자기 비위에 맞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그 말씀은 싹 던져 버리고 거부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는 증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하다는 그 믿음이 증거가 되려면 자기 비위에 맞건 안 맞건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런 오, 오, 얘들이 우리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자기그 이게 안 맞으니까 아나 오늘 말씀 듣기 싫어 기막아 버릴래 이게 뭐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또이 점치듯이 보는 사람도 있죠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아무거나 탁 펴가지고 손이 가는 곳에 탁 집혀가지고 다 읽어놔. 여러분 이렇게 또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정말 곤란합니다. 이 성경을 점치는 책처럼 보면 곤란한 거죠. 이것도. 그렇게도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대교회 중에 문제 하나가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같이 안 맞으면 바로 그냥 싹싹싹 치워버리고 자기 구면에 맞는 것은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돌변해요 아 저건 아마 내 생각은 하면 틀려 이게 진지하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도 저 같은 이 목사도 그 시험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니까 설교 준비할 때이 목사 마음에 딱 맞는 아 이번 주는 교인들이 이러니까 욕을 탁 뽑아가지고 탁 써야 되겠다 교인들 길들이는 도구로 그렇게 말씀을 여기 뽑고 저기 뽑고 해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쓸때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태도가 아니죠 그 목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언제나 진지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지 모릅니다. 깊이 묵상하는 평신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모순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천사가 와서 우리 발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꼭 도와줘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꼭 돕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독을 마셔도 죽지 않게 하실 때는 독을 마셨을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예가 있어요 많은 성교지의 가정들을 들어보면 그런 예들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독을 마셔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독 마시는 사람은 열이면 열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 거죠 더더욱이 그 말씀을 시험용도로 써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91편 말씀대로 정말 천사를 보내서 딱붙잡아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아니 믿습니까?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라니까 근데 쓸데없이 이 마귀는 뭡니까? 하, 만나 안 만나 보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보자 이렇게 덤벼드니까 그렇게 덤벼들면 뛰어내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뛰어내린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시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것은 영광 가리는 것은 그것이 악이고 죄니까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행위니까 노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충동질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너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고 충고하셔요 여러분 어느 쪽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해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운 이유가 믿음 약한 것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이 당한 시험 중에 또 하나 발견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이제 뛰어내리란 유혹을 받기는 받았지만 마귀가 뒤에서 확 밀어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밀지 못해요. 유혹은 할수 있어. 밀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씀을 테스트 해보라고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떨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밀쳐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지 마귀가 확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결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마귀가 와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테스트 해보라, 유혹해보라 그 마귀가 도깨비, 방망이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유혹들이 숨을 숨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마귀와 결탁하지 마세요.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진지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내 비위에 맞는 그곤란에서치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실때 그때 더 귀하게 여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성도 훈련용으로 말씀 뽑아서 설교 안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행위가 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배우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 신실하시다 테스트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 믿음 딱 가지고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검이 됩니다 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 검, 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농락을 찔러 음, 물리치는 금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용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살아야지 왜 신앙생활 10년이 있었는데 아직도 긴가 아닌가 조울질 해보고 계속 이 말씀에 의한 시험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닫읍시다 아멘 오늘부터 닫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마귀 유혹에 당하지 않고 이기며 늘 살아가는 이 축복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더욱 붙들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검이 되어 마귀의 유혹에 당하지 않고 이기며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또 붙들리기로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금이 되어서 마귀 유혹에 당하지 않고 살도록 시험치 않는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그런 자로 살도록 여러분 이시간하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